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오란씨 파인애플 맛과 오렌지 맛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오란씨는 70에서 90년대까지 칠성사이다 뺨치는 대중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적은 양이지만 천연향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오렌지 맛, 파인애플 맛, 레몬맛, 깔라만시 맛이 생산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검은 색깔의 바나나 맛과 그레이프 후드치맛 포도맛, 복숭아맛, 피치소다 맛 등도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비타민C를 첨가한 오란씨, 레몬, 비타민C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맛은 원조 오란씨보다 조금 더 시다고 합니다. 2010년 오란씨 파인, 오렌지, 비타민C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캔 디자인의 변경과 함께 깔라만시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신맛과 낮은 칼로리가 특징으로 매우 취향을 타는 맛이기 때문이지 재입고 하는 매장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기 어려운 오란시, 깔라만시 맛보다는 오란시, 오렌지 맛과 파인애플 맛을 섞어서 원샷해 보겠습니다.